해초리를 데리고 아프게 킹샷시 의식은 여기8 0 600 가세요. 해상도. 그런 햄버거가 진짜 맛있었는데 남이 사준 햄버거. 이제 어떤 친구들. 부모님까지 이제 학부모 회, 그 회장님, 그런 거 있잖아요. 진행되고 있습니다. 그런 보통 그 이제 그런 애들이 반장을 많이 했거든요. 반장 되면 이제 상하이 스파이 버거 돌리고 펩시 콜라에다가 그게 꿀맛이었는데. 아군이 <목소리> 패배하와다걸굴때려도아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소리 소리 소리야 레파인 아예아 다파린 예. 나있다 아 이게 문제라 이게 너무 귀찮아요 그냥 풀하면 계속 나오면 될텐데 스포가 아쉬워라 대리버거도 돌리긴 했었죠 그러니까 좀잘 먹었을 때 상황이고 이게 러샷이라고와 돌격은 진짜 800,600이다 아니 여러분 캐릭 자체가 크니까 잘 맞아요 아 일단 일단은 일단 체감상 아나 6톤이지 아 돌격은 진짜 800,600이다 맞다 이게 답이다 1024 너무 멀어 지금 해상도 네, 바꿨거든요 감도도 3에서 5를 떠올려봤고 야 좋잖아 아니 저렇게 대놓고 오른쪽에서 언덕을 쏘네 근데 다중에서 단정에서... 아 맞다. 총기 지급은 어떻게 되려나? 폭탄이 아, 설치되습니다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. 아형 640이에요? 종성량이랑 똑같으시 똑같으시네. 화면이 커지긴 했다. 야, 이거 27인치로 키 아프니까 근데 너무 크다. 가빡빙 쳐주고, 바로, 클라이빙 하나 올려주고. 자, 저기 도핑 오죠? 이거 먹었을 거란 말이야. 방금 또 이름 뜬것 같은데, 잠깐. 경고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. 아 저선에 클라이가겠다. 저선 한번 잡는다. 아발사다 어차피 이승선이 있는 순간 해체는 못하기 때문에 그냥 키 키라는 게 낫습니다, 형 님들 어쩔 수 없어라고 한번 위로를 해봅니다. 크그 이제 빨리 안 뛰네. 아나 화면 까미졌었구나 어이 거기 있어요. 어, 뭐야, 적빙이야 아까 얘 아니야? 나오나요? 점프할 때다. 아, 야, 아, 역시 가만이 있어. <웃음> 오른쪽 꾸레 가빡이 또 굴려주고 클라이빙 굴려주고. 오, 이제 오늘 우리가 먹었나? 됐다. 어, 명륜이름이진 사업이네. 그래! 승층여지 바비바비. 원줌 바비. 아까다이 잡을 수 있었는데. 와, 근데 8600 가니까 화면 시원시원하다. 돌격은 진짜 해성다가 좀 커야 되네요. 예. 캐릭터가 커야 돼. 여기서 25인치로 아, 내린다면? 아, 더, 더잘 맞을 것 같은데, 이제. 아, 기대된다. 내일 모니터 오거든요. 기대가 되는구만. 아 솔직히 돌격은 괜찮은데 이제 스나는 모르겠네 아, 이번엔 후빙 한번 가고 싶은데 됐다 자두가 자 어허...패핑 이거... 어허...아...패핑이 아니구나...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이거지! 800, 이0 0 이거지! 이거지! 이건아이건지 아, 지이거알이건지닐거지 이거지! 이거이이 왜저아브리 자꾸 회초리를 때리노? 아프게? 킹샷이 의식은 아군이 나이스. 806배 가세요. 세상도. 806배 가세요, 형님들. 오, 뭐야. 아이고, 양둥이 어서오고. 벌써 19개월이고. 양둥이 나 있다. 형저 25인치 모니터면은 오 스나도 한번 적응해 보려고요 800. 인치아 근데 돌병은 진짜 800이 사기구나. 바로 이거야.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바로 이거야. 아동님 추천 감사합니다. 아, 네, 추천까지 땡큐 좋습니다. 브레이. 크 아 어, 근데 우리 클 많이 간다 그래도 아주 좋은 징조다 아 저도 커피가 땡기네요 오늘 뭐야 뭐야 어?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바로 이거다. 오랜만에 조격 재밌네. 아 양배기 하긴. 목살이랑 미나리 같이 고서 먹는다고 아, 자꾸이네 미나리까지. 스나도 할만해요? 나중에 한번 해봐야겠네. 일단은 내일 어차피 오예. 어 지금이니 아 이거 너무 높게 갔다 클라까지 먹었잖아. 한번더간다잉 아직 다 잡아도 30기 다안 됐네. 좋습니다. 자첫 판.